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. 오늘은 새로 오픈한 홍대에 있는 미키하우스에 방문한 아리님과 키덜트빈님과 함께 재미있는 미키하우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예. 어, 예. 또 미키하우스 온다. 이렇게 미키 옷을 입었습니다. 이렇게 미키. 옷. 이거는 오와이오와에서 이번에 새로나와가지고 초점이 잘 맞춰요 구입한 옷이에요 렌트 메뉴고요 이렇게 <웃음> 우와! 우와! <웃음> 진짜 양 그거 같다 우와! 이 <웃음> <깨달아. 웃음> 미키하우스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자체제작 굿즈들도 있습니다. 컵, 포스터, 엽서, 인형 등등 아주 다양한 굿즈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니 꼭 구경해보세요! 우와! 오, 엄청 이쁘다 우와! 완전 이번에 진짜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으셨네!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최고인데? 여태까지 했던 거 중에? 제일 예쁜 것 같아? 제일 컨셔러블 컨셔러블 우와 이거 레트로 손끝에서 느껴지는 빅티즈 클래식 감성 우와 너무 귀엽다 이것도 파우치 너무 귀엽다 이거 모자 진짜 오 귀엽다 이거 뭐야? 트럼프 카드 와 지금 저 안에도 있어 이렇게 안에도 밖에도 밖에도 이렇게 어 얘는 쓸수 있는 애들 아니야? 살수 있는 애들? 아닌가? 응 어, 아니, 아니네? 어못 쓰네? 쓰는 애들 아닌가 보네? 우와 이제 박스도 파는 거구나 이렇게 식히를도 있고 저 안에도 있네 밖에도 아 잠깐 아니래 얘네들 드يو 느낌. 와 여기는 헤? 거울의 방이야. 와 미러볼도 있어. 어쩜 선니? 어 갑자기야. 아어나 여기 여기도 그건 줄 알았네. 거울이었어. 내 얼굴을 보면서 마시는 댄가봐. 아. 이 누구 발자국이야? <웃음> 이층도 있어 요 여러분. 이렇게 이층으로 가면. 아, 주 우와... 우와... <웃음> 이런 느낌입니다. 여러분, 2층은... 분아 <목소리> 아, 루이지... 아,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, 세 마리... 이게 플루토가... 이렇게... 계단을 타고 돌려면 여기 플루터가 여기 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, 우 졸깃해 너무 귀엽죠? 여러분 담면원다음은2 5 0이야원이야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친가 지금 이 친구가 지 말까? 아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서이 친구가 지금 이친그가 지금 이친구 지금 이친영상지한이에 찍는 거이지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얘구가 지금 가 자체 제작이라고 해서 샀어요. 응. 뒤에 보면 이렇게 스모 마켓라로 써있어요. 이게 다 제, 자체 제작. 얘도 자체 제작. 다른 데서 파는 거는 굳이 여기서 사. 있어요 응,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. <웃음> 근데 제가. 저는요? 저는요? 저는요? 어, 이거 뭐 저는 근데, 이렇게. 어, 와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근데,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. 아, 우와. 아, 아, 우와. 아, 이거 토이스토리 도전. <웃음> 현재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. 그랬는데 내용 <웃음> 어, 진들어 네, <그러. 웃음> 어떻게 읽어니 <노왔냐>. 안녕하세요. 시가스 읽을게요. 이 인력, 그거죠. 네 그거... 그거... 응, 네어 <웃음> 너무, 예쁜 <웃음> 너무, 아, 너무 예쁜데, 이거... <웃음> 진짜 예쁘다. 핑키스죠?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? 안에 뭐가 들어있어? 요 <웃음> 뒤에 써있지 않나? 뭐가 들어있어? 뭐잖아 보잖아 가들이오어 뭐가 들어있그 뭐가 이거 무슨 애들 뭐? 등원 시켜 놓고 <웃음> 엄마들이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아린 님이 또축하야 너무 예쁘다. 한땀 한땀 이렇게 또 주렁주렁. 아린 주렁주렁. 편 전지네. 편지네 아, 비지를 써야 되는구나또 <웃음> 편지를 또 이렇게 써 주셨어요. 진짜 좀. 이거 또닦고 하라고 또 이렇게 또 <웃음> 봐요. <웃음> 어, 너무 <귀엽다. 웃음> 아니, 그래. 그래. <웃음> 아 너무 귀엽다 내가 먼저 줬어야 돼 어머 이거는 스티커 여기 안 흘렸어 내가 좀털얘 귀는 어디 갔어? 귀기 <웃음> 고레오 아 꽂아서 놓는 <먹는> 아, <웃음> 거야 <거예요? 웃음> 이거? 이거? <웃음> 야, 오잘 하신데 오, 오, 오, 한쪽도 한쪽도 은근히 부어먹으시네유일하게 <웃음> 미대생이 아니데됐다다와 <웃음> 됐다. 됐다. 미키다 아 예쁜 게안 떨어져 오 미키는 뭐야 초코야 모르겠어 아이어어 아, <웃음> 쇠약한 <웃음> 어? 그림이 어, 아니네 <웃음> <웃음> <너무 멋있다. 웃음> 아, 여기네. 오, 사람 뒤집어지게 왔는데. 이키게뭐 아, 아. <웃음> 얼마야? 십사만 오천 원? 대박이다. <웃음> 오, 그거 진짜 오, 대박이다. <웃음> 오, 진짜 대그 <징그러>. <웃음> <너, 이리 와. 웃음> <웃음> 이거 와. 짜대박이어와 진짜 징그이뭔 이거? 이거? 이거? 이어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뭐지? 키드랜드? 아, 키드랜드 <웃음> <웃음> 뒤로도 거 <가나? 웃음> 어,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진 I'm <laughs> sorry. <laughs> <laughs> <laughs>